Hey, okay. 사장 내 전부 다 삭제 후 재시작해 그리고 믹텔를 업로드 해 다음 곡 퀘이지 이게 곧 마지막 퇴 매비우스 니가출 반복을 해 믹텔은 엔드도 쉬지 않아 날 바라보고 발휘하기 바라 작업을 계속해 마치 방학 한듯이 마이크 24시간 마치 에이. 난 편의점처럼 이래 나 힙합 아니라고 비판을 해 비판을 너가 해. 그리 센줄알아 본데 벽돌이나 날로 김놈밀옆해 열곡이 끝나면 처음으로 멈추지 못해 믹스테퍼 멈추지 못해 이 텐션 니가 엄마 카드로쏜 도네이션처럼 끝없이 흐르는 폭포처럼 계속해서 나는 고, 고. 고, 고. 날 보고 배아파 복통이 생긴 너는 잘 가래 꿀통 똥통같아 너 아무것도 안에 필요도 없지 폭폭폭하고 어, 뼈 맞았지 팩폭 이곳은 아니야 학폭 나보다 힙합도 아닌 놈들 내 동생보다 못하는 놈들 에이, 앞동에 사는 상혁이보다도 어, 못하는 놈들 징승같은 놈들 아, 너가 뭔데 날에 평가해 여사해. 너가 뭔데 날에 판단해 너는 그냥 꺼지고 방관해 여사해. 너는 그냥 꺼지고 바라케 나는 써내려가 여사해. 히스토리 근데 너는 없다는 게미스터리 어차피 쟤네는 욕만하니 역사 받을 사람 그치 누가 있니? 돈 여자 잘한 거지 이야기 누가 보니 부모님도 무시 내 역사 봐주는 사람 삼백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굽백.